어또 다른 범죄도시 3에 대해서 잠시 어 네, 안내 말씀드리자면 갑자기요? 네. 예, 안내 말씀. 네, 안내 말씀? 예, 안내 말씀드리자면 잠시 드리자면, 네. 처음에 저희 범죄도시 3는 15세입니다. 네. 15세입니다. 처음에 이제 그 저희가 맨 처음에 티저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 네. 그 어 조금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계셔서 음. 좀 정정을 해주고 아, 싶어서 열이영의 대시 네, 그 처음에 티저 예고편을 만들었을 때어 음. 예고편이 1 9 세를 받으려고 했던 이유는 그 예고편 안에 흡연자가 있는 음. 어흡연이 흡연자 역할을 해면 네. 흡연하시는 역할이 있어서 그것때문에어 십구 세를 받을 뻔 했는데 저희가 그걸 다 처리하고 이제 예고편을 낸 이후에 어그 뭐 부분이 약간 와전돼서 영화 영화 자체가 19세인 것처럼 나왔었거든요. 사실 네.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. 네네네. 자, 정정하도록 네. 하겠습니다. 예, 네. 네. SNS나 유튜브나 다른 많은 공간들에서 어, 그렇게 좀 잘못 나온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정정하고 싶은 거는 저 영화는 15세고 어 2편 정도의 수위로 애초에 촬영을 했습니다. 그래서 1 9세 영화를 만들었는데 뭘 편집을 해가지고 빼낸 게 아니고 네그 정도의 수위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 많이 돌고 있는 이야기가 저희 범죄도시 3에는 장이수가 안 나옵니다. <웃음> 돌고 있는 이야기를수득하시는것 같은데 확실하게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. 네. 장이수 안 나옵니다. 안 나온다. 네, 안 나오고, 어, 장이수를 대신할 굉장히 강력한 캐릭터가 나오는데 또그 보는 부분, 어, 그 부분이 또 굉장히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. 네, 저희 영화를 극장에서 끝까지 보시면, 거기에 또, 어, 깜짝 선물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. 화면으로. 네, 나중에 이거 보시면 또 알게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정리를 해드리자면, 연령 15세 관람가고요. 그리고 장인수는 아쉽지만, 범죄도시3에는 나오지 않고요. 하지만, 범죄도시3에 마지막에 깜짝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. 라고 네.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. 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? 끝입니다. 네? 네. 그럼 이제 쉬세요. <웃음>